자, 오늘은 나이아스 영상입니다. 에? 자, 바로 가보죠. 어, 오른쪽에다가 창 던지고 왼쪽으로 원래 이제 큰 배로, 아 작은 배로 도망가려는 친구가 이쪽으로 오면 원래 만났는데 저도 그러는 환자네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리가 쭉쭉 벌려집니다 야, 이렇게 하면 은한대 맞지. 원래 같았으면은 어 얘가 갈고리 써가지고 계단으로 갈고리 써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진 않네요. 근데 와와 와, 미친 개 쩌네 이게 환자 따라갑시다. 제가 그리고 또 아홉시 나이아쓰기 때문에 이런 추격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좋아하 그렇죠. 쭉쭉 쭉쭉. 아이고 실수하면 마무리합니다 초반 상황 너무 좋다 지금 용병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이 심리학자 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 구출을 오라고 하면 은 내가 스킬을 넓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노출을 절대 못함 어.. 내가 작성하고 막으면은 어.. 아닌가? 어.. 아니.. 아닌가? 어.. 어.. 아닌.. 아닌가? 어 아.. 아깝이.. 안 되네.. 얘들아 나와.. 어? 나좀 지나가자 삼사원님도 어? 일로와 한대 맞고 가자 아 나이스 배 왔었는데 실수했다 뭐야? 환자 어디 갔어? 야, 환자님, 포탈 슈퍼 포탈 탈거알 잖아 알고 있어 빨리 타. 어? 슈퍼 포탈 위치 확인해 놓고, 어, 어? 이거 이걸 안 탄다고? 뭐야? 왜 이걸 안 타? 뭐 하는 거야? 어? 이러면은 많이 섭섭해. 음. 아무리 시즌 초라고 해도 그렇지. 자 탐사원 습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짧게 한번 탁. 올라치기! 아 까비 올라치기는 안된다 아, 설마 작은 배 올라가시는거 아니죠? 음.. 아 양심적으로 그건 안하네요 다행히도 불평하죠 불평 탐선원님 지금 바로 묶으면 탐선 바로 스노볼 우 연계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시간상 딱 묶으면 일어나서 도망가는 시간인데 이거 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러면 잘도 빼주니까 또 이득이지 자 왼쪽으로 던지고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아근 이거 약간 좀 스키 좀 이상하게 썼어 어 스키 완전 하남자처럼 썼잖아 이거 누가 이렇게 써 어는 삼선 약간 좀따라하겠습니다 돌진 한번 써서 이렇 한번 맞춰주고 아야 어, 불파워로 등에 맞았는데 야 척추 나갔다 이거 그것도 회수함과 동시에 스먹어가지고그 유형도 못해 그래도 어우 오, 오 뭐야 어 그래도 빨리 잡았고 아 저거 아이패드는 모서리에서 화면 중앙으로 땡기면은 캡처가 되거든요 저거 너무 불편해 한 번. 어, 스키 한번 스키 한번 돌진! 아 이게 안 맞네 그래도 한대 뚫리고 평타! 굿. 이러면 거의 암살 구출이나 마찬가지죠 음, 음, 음. 어, 어떻게 하실 건가 진리학자님이 배 앞에서 해독기 계속 굴리니까 차원이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 지루하실라고 어, 지루하실라고 어디서 그냥? 어, 어디가실라고? 어디가실라고? 어디가실라고? 나이스. 뭐야, <웃음> 계속 돌리는데? 아, 그냥 게임 끝내겠다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스긴 합시다. 스겜 좋아. 어디 가요? 이거는 들어가는 척해서 바로 반대로 갑니다 대다도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타격해주고요 바로 안 때리는 게 어, 플라이 힐 생각하려고 바로 안 쓰는 겁니다 넘겨주고 50% 채워주고 와 빠르다 야 장난 아닌데? 아 마블이 깔끔하게 올킬합니다 자 이번 판은 무시무시한 분들이 많죠 네. 은뚜자하고 밀라펜는 당했는데 이 조합에서 서기간 쓰기는 애매해서 나이아스 들겠습니다 잘하는고악하고 응. 환자한테는 응. 서기간이 취약이야 거기다가 고개색까지 있어서 서기간 들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래서 나이스되는겁니다 왼쪽 누구세요?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환자네요 어? 오른쪽으로 갔으면 약간 좀 애매할 뻔했는데 왼쪽으로 가서 약간 나이스 아하 아하 이건 바로 길막 해주면 되죠 길막 <웃음> 정신 못차리지요? 나야스 상대 처음 해보세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 해독기 포함시켜주고 따라갑니다 갈고리 쓸만한 데가 없나? 아이고 이거는... 지모입니다 약간... 이 오기입하는 프로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긴장하면서 했는데 음... 약간 긴장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약간 그런 벌레컷이 아닌가 용병 구출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스키 던지고 꼼꼼하게 어 포함시키고 회수해 줍니다. 아 근데 늦게 오네. 의자 앞쪽에다가 하트 하나 만들어 주고 왔다마 잘하네. 이거는. 돌진 한테 해주고 갈고리. 아 갈고리 안 쓰네요. 써도 죽는다는 거를 직감했을까요? 혹시라도 해독기 돌릴실지도 모르니까 왼쪽에 던지고 갑니다. 좀 이상하게 하긴 했는데 바로 안 치고요. 아 근데 이거는 한자님이 어, 너무 말렸는데 너무 말려가지고 좀 올리기 그렇다. 어. 명이 들려서 좀 끝까지 지키고 가겠습니다 항상 뇌절해서 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어 조금만 침착하게 캠핑하고 어 다른 데로 가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해독기 다 포함시켜주고 아, 여기서 회수가 되는 까비 회수 안됐으면 좀 빨리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곤충학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고개사 용병보다는 확실히 곤충학자가 앞기가 제일 만만하죠 캐릭터 자체가 이거는 한 바퀴 돌아서 스피드잡아주죠 머리 조혀줍니다 형태 풀고 밀어넣기 와대다도 좋다 필평어 플래시 안나감 야! 아니, 플래시 안 나감. 아 플래시 안나감 아 이러면 그냥 플래시 쓰면 안되지 그냥 이거 해독기 못돌리게 만들고 근데 시간 더 끌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냥 필평합니다 어우 그냥 플래시 겁나 씹혀 오우 노 no. 묶어주고 해독기 바로 앞에 견제해주면 은 곤충하.. 아고개는해독기 못돌리고 출하기 애매하니까 용병이가 도와주지 않을까요? 어 오니 안 오니? 아 그쪽에서 와 오케이 자 이로 오는 순간 회수해주고 상사 준비. 어 침착한데? 보출 음, 하나는 또 기깔나네. 왼쪽. 아 근데 이거 회수가 이상해 돼서 좀 애매해졌죠 원래 여기서 그냥 고개사를 잡는 게 나았을까? 아니다 그냥 여기서는 확실하게 좀 캠핑에 성공했어야 했는데 너무 못했다 내가 어 너무 못했고요 이건 확실하게 한 바퀴 돌아서 상태를 못쓰게 만든 다음에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잡고요 아, 아, 아, 해독기가 켜집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거기서가 잡고 있어가지고 켜질 것 같은데. 이러면은 어, 구하기 전에 그냥 켜가지고 반피로하자. 어, 그게 나아. 적어도 지금은 구하느라고 문을 못 따잖아요. 어, 차라리 이게 나아. 안강 페이크 걸어서 바로 잡아주고요 안강 페이크 쏠쏠하죠 자 이제부터 문따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영병은 무조건 왼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생존자에 오는지 체크해 무조건 합니다 어, 발사국 왼쪽에 보였죠 어 맞다 따라가따라가 발자국을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바로 금방 찾아 어? 어 거기서 뭐해요? 거기서 <웃음> 뭐해요? 자, 유랑 상태에서 아들을 썼기 때문에 한대 무조건 맞고요 땅샤 여기서 약간 생각한 게 개구멍이 저기 바로 옆인데 고나기가 구출을 가면 어떻게 하나? 라고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아 짜 그래가지고 어 잠깐만 이거 고나기가 구출을 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갔는데 일단 저기가 개구멍이니까 유랑은 안 쓰고 그냥 몸만 가 거기다가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바로 그냥 돌아가 어나나나나나 no, no, no, no, no, no. 이제 고나기 나가도 고너사가 죽는 시간 너너안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열면은 깔끔하게 너 어, 역전승이 가능하다 생존자들 희망너너너너너너너너너 3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암치. <웃음> 어물시기들 너무 귀엽구 아, 물 아, 기 너무 귀여운데.